이 문제에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? 어떻게 제가? 어... CDF가 이면 네.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 음. 삼각형 EDF가 나오잖아요. 근데 EDF가 이등면 삼각형 음. 아 그래요? 삼각형 EDF가 솔직히 그 지금 이등분 삼각형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음. 쥐가 네, 여기 양쪽을 이등분한 선 맞나요? 맞나요? 어... 이등분한 건 맞는데 네. 수직이 아니. 에요 어? 그러네요? 어 그럼 이거 이등분 생각형이 맞을까요? <웃음> 어... 아니요. 그러네 요수직이 아니네요. 음. 네. 두개 음. 중심이니까 네. 윗변에 이등분한다 했잖아요. 그러니까 네. 삼각형. 어. 삼각형 이거랑 ADC랑 네. a b d 의 넓이가 같게 돼요. 아, 넓이가 같다 뭐 그런 명 맞아. 아, 그런 건 먼저 있히는것 같아. 어, 이거 언제 넓이가 같은 거야, 그러 아무 때나 같아. 이 변의 길이랑 높이가 같잖아요. 그러면 넓이 구할 때 똑같잖아요. 같은 밑변 구하고 아, 네.